자, 이번 시간에는 모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사용하는 쪽에서도 자신을 패키지로서 정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때 npm init 이렇게 하고 엔터 친 다음에 뭐 정보를 입력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y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본값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패키지 json 파일이 생겨나고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npm, install. 이게 너무 길면 마이너스, 그냥 i라고 마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의 이름은 저는 egoing의 하이로 했거든요. 자신이 만든 패키지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어떤 일이 생겨요? 다운로드가 되고 우리의 package.json 안에 이렇게 패키지의 이름과 버전이 만들어지고 패키지 패키지 락점 제이슨 파일도 생기고 노드 모듈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자, 저 디렉토리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노듀 모듈스라는 저 디렉토리 안에 우리의 스코프 이름의 디렉토리가 생기고 거기에 패키지의 이름인 하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관련된 파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패키지에 우리가 부품으로 사용할 저 패키지의 메인.js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생긴 내용이죠? 이거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봐야죠 자 index.js 파일을 만들고요 어, greeting은 require 어디서요? EgoingScope의 하이패키지에서 가좋은다 라고 하고 콘솔로그 그리팅 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웃음> 별건 아니지만 저 안에 별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별거인 것이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패키지를 만드는 입장에서 내용을 업그레이드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를 들면 프랑스어를 추가했다. 이런 식으로 살로트. 예.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package.json에서 버전을 꼭 올려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절해요. 자, 그리고 npm publish. 그리고 엔터 치면 이 패키지가 npm-registry로 업로드가 될 것이고요 저것을 사용하는 쪽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npm-outdated 이라고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뜨거든요 즉이 패키지의 현재 버전은 0.04입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은 0.05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npm-update를 때리면 예, 0.04 버전이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전을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버전을 바꿔서 아웃데이트를 해보면 0.5가 되고요 근데 할 때마다 하려면 좀 귀찮거든요 그럴 때는 앞에다가 물결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자리의 버전이 같은 범위에서 세 번째 자리는 가장 최신 버전을 채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거 센버라고 해야 되나요? 시멘틱 버전이라는 뜻인데, 어, 이 주소로 들어와 보시면, 예,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패키지를 적고 여기에다가 그 패키지의 버전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앞에 기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원하는 범위가 그런 범위를 참고하셔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패키지의 정확한 자동 업데이트될 최대치를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다가 망할 수가 있거든요. <웃음> 예,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버전의 범위를 지정을 했다면 npm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 실행을 시키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요. 자, 다시 한번 outdated를 한번 해 보면 뭐 최신 버전이 아닌 게 없다라는 뜻에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음, 노드 그 뭐죠? 이 패키지 보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실행을 시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어까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